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세계경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내년 경제 매우 어렵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른바 환난의 시대죠 그런데 어떤 시대이든지 기회와 위기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의 시대 쩐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1편으로 죽을 각오로 기회를 만들자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를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인상,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죠. 또 돈을 거두어들이는 테이퍼링, 또한 금리인상 등등을 생각하면 내년 경제, 특히 전해 전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거품 그 속에 살아왔죠. 또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소위 벼락부자, 반대로 벼락거지, 그래서 나만 바보 된듯 했고 그래서 늦게라도 쫓아갔습니다. 덕분에 요 팔지도 않을 집을 그러나 내릴 수도 있는 집값에 헛배불려서 저축도 안하고 카드에 마통에 벼락부자된 듯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돈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실 정부는 더 다급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대출 축소 그리고 중단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벼룩 잡기 위해서 초과 삼간을 태우고 있는 꼴인데요. 왜냐하면 정부 역시도 이런저런 눈치 보다가 만약에 터지면 금융사태가 터지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터지면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IMF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에 거품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설마 나는 괜찮겠지. 설마 설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단지 설거지를 어떻게 할까 정부는 궁리 중이죠 그것을 우리는 좋은 표현으로 연착륙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또내 가정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설거지를 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즉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반대로 죽을 각오로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돈의 전쟁, 쩐의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내 가족이 살아남지 못하면 국가의 부채관리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더라도 나에게 내 가족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입니다. 내일 당장 우리가 걱정하는 큰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착륙을 위해서 관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손쓸 시간도 없이 한방에 훅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연착륙즉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대출 중단처럼 돈 없고 무시해도 될만한 사람과 기업들을 몰아붙이는 것이 연착륙 이라면 그 고통은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 내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컨대 대출 중단으로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요 또 주가가 크게 빠지면 누가 더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거품경제를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연착륙을 한다는 것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이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의 전쟁, 쩐의 전쟁 시대에는 특히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예컨대 빚을 내어서 위험자산인 주식 혹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거나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리한 갭 투자도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대이든 기회와 위기는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전의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동시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에 최소한 네가지를꼭 해보실 것을 바랍니다 첫번째는 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빚을 갚아야 합니다 최소한 지금보다 빚을 늘리는 일은 없어야 겠다 두번째는 요그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신용카드를 없애십시오 신용카드는 지금 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긁는 거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쓰기를 바랍니다 즉 있는 돈에서만 쓰자 라는 거죠 따라서 돈도 없는데 신용카드 함부로 긁지 말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는 많이 막혔습니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서 쓰는 일도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버는 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장부상 이익이라고 하죠. 내 집은 올랐다고 하지만 내집이 올랐다고 내 집에 방을 하나 빼서 돈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내 집에 벽돌 하나를 빼서 여행을 갈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헛배만 잔뜩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내가 버는 돈의 범위 내에서 꼭 지출하는 습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돈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급하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번째 입니다 우리가 위험자산으로 알려져 있죠 주식 심지어 가상화폐 또는 부동산에 빚설려 투자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청산하면 좋겠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결단하지 못하면 한방에 훅 갑니다 전의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기회를 준비하는 돈파는가게 구독자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